너 진짜 마피아 아니지? 형 아까 다 놀림 받았던 사람이 내가 다지방이 애들이 자기집으로 살아 바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처음에 스관이 살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쿱스한테 연방작전을 깔아단 말이야 진짜 아니지 고마피아누구다 아, 어? 나도 많이 없사람이진 그거에 따라서 말 네, 아 시민끼리 개인전이네 아, 그게 내 힌트야 그치. 어쨌든 지금 마피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 정찰을 밝혀서 의사를 죽이려고 먼저 날 죽일 줄 알고 경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쿱스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지 음. 근 너무 뻔할 것 같은데? 뻔한 데다 안쓸 게... 거야?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마피아 게임 때 너무 그, 찾기 힘들게 해가지고 브로커가 등장한 거구나 어. 그래 너무 뻔해 거기 아 이런 데 있을 가 없는데 이따가 좀도직히못 찾을 것 같아 아니, 너무, 너무 뻔해 너무, 너무 뻔해 장한이 봐봐 밑에 장안이 밑에 봐봐 다. 없어 없어 없어 밑에다 두면 밑에 다 들어야 돼? 우리 전 라이어도 그랬었잖아 너가, 너가 이렇게 완벽하게 의심을 받아주면서 나머지 마피아 어, 두이 너무 헷려져 같은 마피아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그냥 아예 마피아를 티낼까 하다가도 음.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말하시네 <웃음> 아니 지금 근데 누나 저 아까 기회를 또 있으면 잘 잡는 친구라고 제가 또 기회를 주면 또잘 잡는 친구예요 그것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를 주면 기회를 주면 또잘 잡는 친구예요 진짜 다음에 하면 제가 미친 듯이 할수 있어요 진짜로 어좋아야나 여기서 찾아봐도 돼? 어. 너왜안 찾아? 지금은 누구 차고 이고 누구 안 차고 이고 지금 보고 있어. 너 그러면서 그냥 쉬는 거 아니야? 열세 개. 열세 개. 끝났어? 우리도 빨리 빨라. 조겸아, 어나 아, 지금 가고 있어. 너 계속 늦는다. 응. 야 너가 진짜 마피아가 아니면 어. 나한테 수갑 다줄수 있어? 그럼? 오. <웃음> <웃음> 오케이 내가 수갑을 다 갖고 있을게. 나 그렇다. 아니 정한이 형 말고 도겸이가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 오늘 나 에이스. 나 수갑 세개 찾았어. 나 알겠어. 나 수갑 못 찾겠어 저거. 수화야, 그 도겸이한테 수갑 맡겨. <웃음> 아니 줄수 있어. 아니 제발 이렇게 몰아가지마 아니 몰아가는 아니 뭐라가지 아니 경찰인 사람 다음에 날 확인해줘 제발. 나좀 오래 가고 싶. 어 이미 확인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오케이. 일단 너부터 가봐. 우선 수화 형. 일단 왜나 진짜 없어? 오 진심해! 진심해 깨뜨려 보는야레이저 나올 거 같아 첫 번째 마피아가 디노였잖아 제작진 형 누나분들도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웃음> 그 저번 마피아 안된 멤버들 중에서 마피아를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짐작이 들어 그러니까 중복이 없을 것 같다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정한 호시디에잇 빠진 건데 그렇게 단점짓기는 너무 이럴까 혹시? <웃음> 아주 치고 빠지기 아주 좋아 뭐 말을 한 거야? 말한 거야? <웃음>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래, 일단 아무나 한번 골라봐 이 촉! 너의 느낌! I feel! 아, 뭐 대세를 따라 씹어 좋아요 어. 두명 남았어 아직 이 어, 생각보다 확률이 <웃음> 높아 나 원우 아 그냥 조슈아 형 갈게 오케이 3대 1난 번우? 그냥 찍은 거야 일단 나는 슈아 나는, 나는 원우 나 모르겠어 일단 슈아 찍을게 도겸아 너 진짜 경찰인데 슈아 확인 안한거 아니지? 바보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진짜 경찰 아니야 어 오케이 난 초반부터 원우 형좀 의심됐으니까 원우 형 갈게 오케이. <웃음> 우지가 진짜 어려워 제가 진짜 어려워 <웃음> 원래 어려운 애야 어려운 애야? 어려운 애야 <웃음> <웃음> 나는 아, 아직은 너무 한가름이안 서는데 난 민규 가볼게 오~~ 예상 외의 지목이기도 했어 하지만 나도 약간 마음속에서 좀 의심이 있었지 성광이야? <웃음> 말풍선인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요 태양을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혹시? 뚱두둥둥뚱두둥둥뚱 <웃음> 나도 민규야! 하하하뭐뭐얘가 <웃음>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나 잠깐만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봐어 어, 진짜 꼴기 꼴이 싫어 꼴이기 싫대 <웃음> <웃음> 나의 쪽에서 우지가 경찰의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얘가 민규를 찝었다는 거는 마피아라는 소리거든? 오좀 일리가 있다 근데 그랬으면 우정이좀 약간 어필을 해주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얘가 조슈아를 안 뽑은 이유가 뭐야? 아니니까 아니, <웃음> 혹시 저랑 연기 같이 배우신 분 아니세요? <웃음> 마피아가 아니니까 조슈아를 안 뽑은 거 그러니까 조슈아는 아니야, 너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면 아. 더극적이될 때까지 간 다음에 어. 그걸 했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두개다 애매해졌어 자, 잠깐만 자, 춤으로 그러니까 지금 <웃음> 채우고 있죠? 네. 야, 의, 자기가 의사라고 밝힐 수 있는 사람 있어? <웃음> 의사가 저한테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나도, 나한테도 도나 밝혔어 <웃음> 네. 그분이 <웃음> 이분이요 <웃음> <형. 웃음> 야, 잠깐만 야, 여기서 원우 뽑은 사람 누구야? 나요 나. 뭐야, 근데 니네 마피아를 왜 뽑았어? 이 뭘? 형이 계속 의심되는 말을 하니까 우리한테 계속 자기 의사라고 어필을 어, 하니까. 하니까 이게 슈어 형이 저번에 의사로서 활약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은 내가 쿱스 형을 좀 의심하고 있었어가지고 <웃음> 야, 나 진짜 명백하게 생각났어 뭐? 저번에 우리 마피아 할때 아, 민규가 저번에 나랑 해가지고 그때 마피아가 아니었었잖아 근데 제가큰 활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명분을 만든 거야 쟤를!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 어때? 어, 어때? 그추이 그 나도 약간 인정을 하겠어 그전, 이거 거의 강요 아니야? 어, <웃음> <야>, 괜찮째 <웃음> 일리 있어 아, 진짜 형! 무서워! 좀만 다쳐줘 <웃음> <그냥 좀만 하쳐줘. 웃음> 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찾을 때도 그렇고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웃음> 내가 형, 형. 아! 어떻게 딱 들어맞아! 이게.. 하 들어맞아! 이게.. 아, 게, 아딱 내가! <근데 형은> 들어 갖고 있어요. <웃음> 원우야, 원우야, 너 기억 나니? 내가 마피할 아때 너무 불안하니까. 맞아, 옆에서. 화분, 화분 밑에 봐봐. 맞아서 확인해봐. 들어왔는 거 확인하라고 하고 야. 하는데 민규가 짝을 들면서 한번 해서 한 번, 한 번, 한 내, 번. 얘도 한번 했어. 야 알지? 아, 한 번, 두 번. 뭐 뭐. 한번두번 뭐. 한번두 번. 한번두번 뭐. 한번 하면. 부쩍 한 거. 번정 번씩 두번두번 하면 번두 번씩 두번두번하두번 번씩 두번번만두번 진짜 번한다 번씩 진 번씩 두 번씩 두번진두 번씩 두번아 제발 오케이 가자 오케이 민규 다,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투표할 거야 아,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야, 제발 반론 듣지도 마 야. 아, 진짜 제발 한 번만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가 저렇게 안할수 있어? 그래 난다 내가 해. 마피아였어 아그러대요뭐다해아 뭐. 어, 아, 네. 네. 아, 무재밌야너 아, 잘한다 야너 잘해. 잘해 마피아 해봤잖아 알잖아 느낌 알잖아 야건호신 <웃음> 역시 돌 라이다 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을 때 자기 뭐 아, 아, 죽여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에이 몰라서 에이 룰을 몰라 나 지금 몰랐어 너 <웃음> 룰을 몰라 야! 룰을 모른다고! <웃음> 이 게임에 룰을 모르다고야쟤 죽이면 안 되냐? 야너 사냥개한테 물었어 두 번째 때이 게임에 룰을 모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부겠다 아 허리 여기 앉아야 이제 투표해 투표 투표해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투표. 아니, 아니. 이분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웃음> 왔어 요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들어줘 오케 마지막 발론때 하세요. 하세요 아니야 이미 얘야 그냥 반론해 어.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도 그래, 뭐려나... 그래 그냥, 나부터 빨리 빨리 줍니다 나 민규 아, 진짜, 제발. 민규. 민규. 아, 나도 민규. 확신이 있어지네? 그럼 민규. 근데 왜 민규. 그래. 민규, 끝. 오케이, 오케이, 아, 끝. 의심이, 이게, 너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호시가 너무 어, 잘설명해서 너무 일리가 있어. 어. 자기 흥분을 잘한 거지, 뭘잘 설명한 건데. 나는 진짜. 뚜렷한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뚜렷한 확신이 쓴다고? <웃음> 물질은 없지만 뚜렷한 확신이 있대. 그러니까 저번 마피아 때는 내가 내가 시민이었을 때 죽어도 우리 시민이 살아있으면 시민이 이기는 건줄 알았어. 그 그러니까 내가 죽어 상관없다고 한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개인전이니까 확실하겠대. 나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 제발.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 내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네? 너 <웃음> 여쪽 보고 말했잖아. 거짓말 안 돼. 거짓말 안 돼. 거짓말. 민규 씨,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 올로오세요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웃음> 가자. <웃음> 하나, 둘, 셋! 와, 좋다. 아, 그냥 좋네 와, 마피아? 마피아야. 와! 와! 와! 와! 와! 아 와! 겠지또 당신 와! 와!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와! 뭐야 관심법으로 보았다. 와, 와, 권호씨 미쳤다. <웃음> 아니, 안경, 아, <아니>, 왜 그래. 컴난, 컴난, 컴보 Good boy, good boy. 아니, 형. 안경, 아, 어디서. <웃음> 아니, 호시 형. 형, 진짜 또라이 같아. <웃음> <웃음> 와, 형, 한건 했어, 진짜. 민규, 가세요. <웃음> 오케이. 얘들아. 다들 70만 원이 됐다. 다들 <웃음> 화이팅 하자. 야, 나 진짜, 나. 야, 본 라인은 내 거야. <웃음> 어차피 망나잖아 이제 어나 망나니까 나 밝힐게 오케이. 내가 경찰이야 어. 아, 아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명호랑 슈아 형 봤어 체크했어 둘다 아니야? 아니야 우와. 근데 왜나안 막아줬어 나형 뽑은 적 없어 야. 야 그럼 버논 아니면 우지다 그래 버논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필이 온게 준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준이나 준이야, 아니야. 지금 버논 준이 홉스 형우지내 네 중에 하나잖아. 나도 나는 몇개 있는 거야 갑자기? 같이 그렇게 열심히 찾놓고 <웃음> <웃음> 갑자기. 나는 왜? 아, 일단 일단 되게. 내가 처음에 한 추리를 이용하면서 이번에도 마피아로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걸 수도 있다는 아니야 꽃이 아니야 다섯을 한번 내봤는데 어, 어, <웃음> 한번 내봤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우리 안경이 되게 힘이 있다 <웃음> 아 캐릭터 좋다 슈아 형 명우 한? 없으니까 너 저쪽으로 어, 가, 가. 야. 어차피 도겸이 너도 저기로 가어너 버논이 저쪽으로 어, 가야 팀워크가 돈 앞에서 살아나네 아 어. 돌돌이. <웃음> <웃음> 그리고 자나 브로커야 나 브로커야? 발커, 발커. 나 형, 브로커야? 아니, 어. 형 누가 누랑 협력했어? 저거는 확실한 브로커야 협력했는데 호시랑 쿡스랑 협력했어 그럼 얘네는 또이 아니야 이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 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누구? 우지 형도 포함 있어? 어. 자 여기서 고백 난 경찰 아니야 그래. 그래. 뭐야? 내가 그래! 그래! 아, 그래! 좋아! 내가 그래. 그냥 자, 내가 자! 나 얘가 정찰인 내가 경찰이야 내가 아니야 나 경찰이야 난 경찰인 적이 없어 좋아 너꼭 필요한 적난툴리 당신은 오늘 게임의 시민이자 경찰입니다 형이 나의 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이론 어. 아니야 시민 좋아!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 봐봐 이 와중에 내가 민규를 죽였어어 그래 와 이쪽으로 와 근데 에스쿱스 너 진짜 아니라고 했지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나나 버논이야. 나 와, 나 와, 나 와, 버논이야 버논이야 와! 야 버논이야! 와! 야, 너... 진실의 눈이었어. <웃음> 너 망피한 같아. 아니, 아니 잠깐만, 저 형이 누굴 이 둘에 검거했다고. 음. 아니 이 나머지가 아니라는 그 보장이 어...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 내가 준이가 마피아가 아니란 사실은 확실한 건 일단 DH 확실을 해. 그래 그래. 이 형이 마피아가 확실. 어, 아니라는 우리는 내가 말할게. 너가 시민이라는 거 확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브로커야. 근데 그래. 우리가 브로커끼리 돈을 나눌 수 내가 아,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내가 브로커인 거 알았으면 얘 죽였겠지. 어, 그치 그리고 얘네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더라고. 진짜로. 바닥에 기어가면서람더라고이는어 신발. 신발 찾았대 야, 바지 터졌어. 바지 터졌어. 좋아요. <웃음> 생신 야, <휴면> 거. 야 <웃음> 인정 인정. <웃음> 너 시민이야. 시 시민 시민이게 시민. <웃음> 시민이 아닐 수가 없아 <웃음> 그래서 두 쪽이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봐. 은준이를 진짜 몰라. 얘가. 얘 아무것 아무 말도 안, 안, 안 하고 있었어. 모르겠어. 야 그냥 너야. 직원 <웃음> 라니냐너돈못 가져. 돈, <웃음> 라이. <Don't lie. 웃음> 야 진짜 그림이 대박인 것 같아. 그냥 난좀 약간 꾸꿋이 혼자서 찾아다니긴 했거든. 은준이 그래서 근데 얘, 내가 상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대체 왜 나로 확정이 되는 거지? 야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지 음, 갑자기 건데. 너무 당황스럽구나. 어, 진짜 준이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은준이 넣으면 너말하시한거세번 사료. 내가 버논이가 여기에 안 있었던 이유는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렇지. 아니야, 나는 혼자 다니다 그데다 여기 있길래 아, 브로커 여기서 찾으니까 다 여기 찾나 보다. 난 여기 들어왔어. 난 그래서 평소에 나 같았으면 속았어. 근데 버논이가 아, 똑똑해. 게임 잘해. 50도 버논이 50도 마피아 야. 잘해. 매 예, 마피아 진짜 잘해. 연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피아를 못 죽이면 우리 지는 거잖아. 아, 아니야 지는 건 아니야. 아, 어차피 돈데 그래? 힘이 차았잖아아 이게 비게 쓰는구나. 어. 근데 버논이가 또 이런 다음에 딱진다면에 이럴 거 같아. 나도 지금 약간 버논이가 어. 연기야. 막 이럴 거 같아. 아 그래 뭐. 어. 진짜, 진짜 안오는 진짜야. 진짜 너잖아? 형감 형 믿지 마. 형. 나는 주디엄 믿어. 어. 자 하나 둘 셋. 에? 와, 진 김민기 웃는 거 봐. 와, 아니야, 설마? 안녕하세요. 진짜 큰일 났다, 질리 안 돼.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민규, 버논, 디노 총3 명입니다. 난 열심히 했어, 난 열심히 했어, 멋있다, 난 열심히 어, 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야, <웃음>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준용과 돈 가졌어. 와, 네? 문제를 내가 한건 해야지 했잖아. 어있었어어있었어그 아까 쿠퍼처럼 밟고 있는 의자. 아까시 되기 자얘들아아 이게 시민이 재밌네. 시민 재밌다. 아이, 가, 여기. 없어. 저번에 보물 숨기는데 어디였어요? 붙이는 건나? 붙였어? 이거 이거 말해야 돼. 와, 와, 와 이거 와, 너무 재밌다 와, 야 오늘 너무 와. 재밌다 거의 뭐 레전드판 아니야 레전드판? 나 같으면 혼자 가졌다 나, 나였으면 혼자야 게임 게임은 문이렇 일으키지 뭐 여기 지금 행복해 지금 우리 아, 아, 아. 나였으면 그 뭐냐 혼자 처음에 마피아를 한명잡으게 했던 순간이 3만 원만 챙겨주겠다 아니면 아니 너 모르겠어 돌아가기 어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이좋게 가죠 그 그래, 행복하게 끝내자 아이 미안하다 어, 해피엔데해피엔데 어,